어변. 어변이라는 것은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내 혼자서 살아갈 때는 운세감정법에서 업장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거지만은,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인연으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두개다 병이다. 그지 이거 업장도 병이고, 어변도 병이다. 그러나 단지, 업장은 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네. 업에는 외부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 그러면 이것이 병이라고 하게 되면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되겠지. 네. 그것이 찾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거다는 거다, 그죠? 네. 풀 원풀이, 원풀이, 한풀이, 쌀풀이. 자, 그러면 고라는 것은 뭘까? 얼킬 고다 이 말이야. 얼킬이. 얼킬.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것이 받을 내가 하는 일에 사람으로서, 인연으로서, 귀신 인연으로서 자꾸 꼬이게 만드는 거야. 고풀이에 딱 들어있는 부부들 보게 되면, 뭐가 꼬이가 있는 거야, 뭐가. 잘안 되고 꼬이갖고막 우유곡절을 많이 느끼고 이런 게 있는 거야. 내가 안 했지만, 그래서 이 고, 고에 얽혀있는 것은, 이런 고로 인해서 내가 얽혀가지고, 이 우유 곡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생되는 것이고, 원인하는 것은 어떻게, 해? 뭔가 우리 소원하는 원자들 그제? 원한 원자들이, 원한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 뭔가 이것을, 원한을 쌓게 되는 거야. 여기에 귀신이 붙어뜨리면 어떻게 되겠노? 그 귀신의 원을 갖다가 풀어내기 위해서 그 집에 자꾸 그 상대방의 공격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예를 들게 되게 되면 한번 보자. 이게 있는 귀신 인연이 시집 못간 귀신이 남편인데 많이 했다고 가정해보자. 인연이 많이 깊다고 해봐라. 응? 시집 못간 귀신이 이 남편하고 가정했으면 이 부부는 거의 다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든지, 아니든지. 생각해봐 지 원을 갖다가 획득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귀신은 남편이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오는 건 어떻게 해야 전부 다 배제를 시키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그럼 부부 사이가 좋겠나 안 좋겠지 좋겠나 안 좋겠나 자 그럼 예를 들어 시집 안간 누구말때나 처녀기가 갖다 붙었다고 하게 되면 남편이 인연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남편이 이 사람과 결혼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사이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럼 그 종이에 따라서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도 겠지 자, 몰라, 가는 게 아니지. 원은 자기 소유니까, 이거 작진 옆로 하는 거지.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떻게, 이거, 어떤 방법을 해갖고 또, 이혼하게 만들고, 혼자 살게 만들고, 자꾸 그러는 거야. 배제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말잖아 우리가 무당들이, 무당들이 이런 귀신들이 잘 붙은다, 말이야. 총각 귀신들이 붙어봐. 어떻게 하겠노? 총각 귀신이 그 무당인데 붙었으면 여자가 무당인데 여자는 당연히 무장이니까 저 귀신이 그거지 그럼 남편하고 살게 만들겠나? 예쁘지 그렇게 무당들이 이혼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다 혼자가 아니고 떨어진 사람이 많다 대부분 다 떨어지게 만들어 본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요런 것들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안 가르쳐 줘도 될것 같다, 가르쳐 준다, 마.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둘이는 아주 뭐, 충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잘 하게, 내가. 너 <웃음> 그것이 또 앞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많은 도움이 되니까 내가 가르 주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이 무당이 여자다, 말이 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호래비 할아버지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노? 할배가 호래비 할아버지가 붙었으면 어떻게 되겠노? 이 무당이, 지금 누구 말따나 부부 생활하다고 남편을 거느리도록 하겠나. 떼내쁘지 어떤 방법을 떼내부나 이혼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막 떼내부인데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인데 누구 말따나남편인데천처기신인니까또 인연이 돼 있었다 하 어떻게 이거 자꾸 배제식이 쁘지 그러면 이 남편은 어디 가겠노. 이거 안 있는데 이 말이에요. 다 연부생 가쁘고. 이게 있어 엄마나 신비의 세계인 거 모른다 이 말이야. 응? 그한풀이를한 보자. 한이라는 것은 서려 있는 한이잖아. 네. 순해제 응? 네. 그러면 이 한의매 갖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 누구 말다나 어 사람이 누구 말다나 싸움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다. 누구 말다나 사건을 치갖고 죽었다. 그러면 내돈다뜯먹어갖고 내가 자살을 했다. 어느 놈이 내 사기치갖고 가갖고 나는 어떻게 이혼하고 그래 마죽고 붙다. 그런 것이 붙었으면 어떻게 되겠노? 그, 그곳에 인연이 돼갖고 그것을 공격을 하는 거야. 거기 귀신에게 되면, 그원을 예를 들게 되면 내가 망, 하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귀신이 돼갖고 뭐 자살을 했다 하든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을 때는 그와 관련돼 있는 사람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백방백천으로 망하는 거야. 잉? 누구 말 때는 나를 갖다가 그렇게 원한을 했다고 하고, 막, 누구 말때 칼에 맞아 죽었다 하고, 그원한이 있는 걸 나중에, 나중에 포기 되면, 그거는 병들게 만들든지, 막, 그냥 막 고생을 하든지, 막, 어디가 빨리 죽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런 것들 이래 보자. 내가 병들어가지고 죽은 귀신이, <웃음> 네? 죽은 귀신이, 무당인데 갖다 붙었다 해봐자. 병든 사람, 병든 귀신이. 그러면 무당은 바로 병이야. 병을 10동 바로 클릭 푸는 거지. 또 무당들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무당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인데 가까워. 내가 받았다 해고 그러지. 그러면 그걸 그렇게 붙었으면 그거, 그 대가를 내가 대신 하는 거야. 나중에 그 이거 갖고 나중에 타파를 보면 또 그런 순본대로돼 있대. 그런 접권을 만들어 간다 이거네. 그러면 만들어 간다니그러면에 <웃음> 살이 끼문에이 공격을 하는 거야. 그제. 어? 서로 공격을 하고 누가 공격을 하나는 공격하면 공격하다가 당하면 또 켜야 되겠지. 이거는 바람잘일이 없는 거야. 살은. 그게 그러니까 살이래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게 뭐 그냥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가지각색의 살들이 전부 다 존재한다는 거다 그러면 그와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인연들에 의해서 이 살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봐라 어떤 사람들을 봐 주도 맞아갖고 누구 말든 요새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폭력해산고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많잖아 테레비전 엄청나게 나오잖아 이런 거 그냥 그 사람이 맨정신으로 아니 사람을 폐고 하겠나 그렇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말더나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술만 먹었다 하면 이렇게 해구신청하고 때로 폐고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정상적인 사람은 안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 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뭐 정신적으로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태반이 귀신 붙이갖고 하는 거야. 그렇게 지중신 아닌 거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이거 분석해보면 멀쩡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술 귀신 붙터다 했잖아. 술만 못었다 하면 난장판 찍히는 사람도 있지. 밖에 가서 실컷 터지고 집에 왔고 마누라 패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자식 패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그 우리 술기신이 하잖아. 그럼 어떻게 그 술기신이 이런 거다 이 말이야. 이런 게. 그러면 뭐 우리는 합니다. 이거는 고풀이는 사람의 얽히고 설켜 갖고 이게 뭐가 되는 일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원인하는 것은 어떻게? 해? 지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하니까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어떻게 하겠어요 배제하겠지 한풀이는 지 원안을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하는게니라 망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거지 살풀이는 어떻게? 해? 서로 공격하고 치고받고 폭력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존재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건치고 범죄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 범죄라 하게 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우리는 범죄 심리 다 이런 것이 되는데 범죄의 그것이 우리는 우발적인 것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용이 있는데 멀쩡한 사람이 사고를 칠 이유는 정말로 얼마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우발적인 사고 아닐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멀쩡한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중상 적기로 쳐왔으면 그지. 그런데 이것을 핑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 답이 없으니까, 귀신이나 말은 못 하잖아. 답이 없으니까, 정신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막 말은 만들어내. 말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우리 정신부학적으로, 우리 의학적으로, 그, 그, 그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 그 사람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기우가 태반이다. 그러면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술을 먹고 일어난, 누구말따 술귀신이 붙은 거야. 슬기니 붙어갖고, 우리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밖에서는 멀쩡한, 순한 사람이 집에만 가면 어떻게, 치고받고 하는 거야. 그것이 뭐 때문인 러다이 영혼의 충돌이다. 영혼의 충돌. 사람과 사람이 충돌도 있고, 사람과 귀신이 충돌도 있고, 귀신과 사람이 충돌도 있고, 이런 것들이다. 그지? 이것이 우리는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했고 눈물이 타고 야니 꺼져 이러면 꺼지겠나? 안 꺼지지요 <웃음> 가라 하면 가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풀기 위해서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살이 끼 있는지를 풀어야 돼 이것을 해독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이것을, 우리, 해독을 해야, 원인을 찾아야 돼. 어떤 사이끼 있는지, 우리는 해독을 해야 되잖아. 해독까지는 이제 됩안 돼? 이해가 안 어, 된다고? 아니, 해독, 해독까지는 되잖아. 아니, 지금 이제 해독을 어떻게 하는 거, 이론을 설명할 거잖아. 그건 나중에 문제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갖고, 이유와 원인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살 내용도 또 풀어야 되고 살 내용도 풀어야 되고 자 두번째는 이 첫번째고 그지 두번째는 어떻게? 이런 귀신 또 풀어야 된다 그죠 귀신 또 해독을 해야 돼 어떤게 붙어갖고 이런 문제를 내시신거 우리 큰 문제인 것은 이 두개야 아니, 멀쩡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안할것 뿐더러 문제가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표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할수 없겠지.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살이 뭔지, 이기실이 뭔지 이것을 풀어야 돼. 참아라, 오늘 뭐무지막지하 공부한다. 그제 자 그러면 우리는 살이라는 것이 우리는 한자로 한자로 풀면은 이거는 죽일 살이라 살이라는 것은 죽일 살이라 이 말이에요. 그뭐 죽이는 거야. 이거 갖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원갖고 우리는 깽판 놓는 것이고 한풀이 갖고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 살풀이 갖고 맨날 공기 갖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살 살에 의해서 우리는 급살이 생기는 거예요. 급살이라는 것은 이런 살에 인해서 사람이 신체적으로 당하는 것을 우리는 급살이라고 한다. 응? 이렇게 신체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죽는다든지 넘어진다든지 뭐 넘어지면 내진상 걸릴 것이고 그죠. 잘못되면 우리는 막 중풍 오는 것이고 이렇게 급살이 걸리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치명적이잖아. 이런 살이, 살이 들어있어가지고, 살의 종류는 이런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살이 무엇인지,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풀면 우리는 쉽게 가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많은 것을 푸는 거야. 자,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 이거죠. 저걸 도대체 어떻게 풀까? 풀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 뭔가, 이게 해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단순하게 뭘까? 뭐 갖고 풀까? 그다음에는 자, 이것을 풀때 우리가 이것이 살풀이경이다. 살풀이경. 아 이게 전부 다 살풀이 이것을 풀어내기 살을 풀 때는 살풀이 경우로 푸는 거야 업장을 푸는 데는 업장에도 우리는 저번에 이야기 했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장과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응? 어? 귀신의 작용에 의해서 조상들 이거는 이, 이 업장은 자기가 개인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 것을 어떤 업장이 걸려 있고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귀신이 어떻게 되어있고 이것을 푸는 것을 우리는 옥형경 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부경에서는 우리가 기본경이 천부경에서는 기본경이 우리는 천부육경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경이라고 한거다 천부 육경이래 그래서 육경이 거. 육경이 그러면 두번째는 어떻게? 이 조상을 풀고 업장을 풀기 위한 것이 우리는 옥형경이다 세번째는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는 살풀이경이다 예해되죠 근본은 천부 육경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은 우리는 업장이라든지 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 때는 옥형경으로 풀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살이 상대방에 있는 살을 풀기 위해서는 살풀이경에 우리가 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경이 있다는 거다 그러면 박사님 그 6, 6이라는 숫자가 이거를 의미합니까? 아니 경전 6개를 어, 그러면 조금 조금 있다가 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거 설명 이걸 알아야 된대.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하자. 예. 음.